영상의 시작은 레벨 폰을 보여주는데 화면을 가득 채운 알록달록한 생일파티 풍선은 즐겁지만 어딘가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몇초후 카메라 영글은 풍선이 묶인 아래를 향하고 Your child's birthday is approaching and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No problem. We can help you with that. Our team comes to the rescue. 파티고와 어린아이를 비추던 카메라는 발작을 일으키는 어린아이게로 주민되며 서둘러 화면이 전환됩니다. 전환된 화면에는 파티고가 반긴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뒤로 보이는 벽지에 마치 피 같은 액체가 뿌려져 있어 파티고의 잔혹성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벽에 튄 피해 주인공은 죽기 전까지 흔들리자에 묶여 잡혀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ind our weird and sometimes even creepy look. We we'll love kids and holidays. 카메라는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화면은 접시를 들고 즐겁게 춤추고 있는 파티고어를 비춰줍니다. Our team of body goers can handle anybody. 단지 파티고의 접시에 담긴 음식이 미육이라는 점은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로 하여금 충격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파티고어에 소름끼치는 모습과 연락처를 보여주며 심플하게 마무리됩니다. 영상의 목적은 백음의 방어자를 유인하기 위함으로 보이지만 촬영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파티고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영상을 보고 속는 방응자는 없을 듯 보입니다. 혹시라도 광고에 속는 방응자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